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가필러입니다. 가필러입니다. 블루에티 마이크 엄청 오랜만이네요. 그 동안 고장 난줄 알고 사용을 안 했거든요. 근데 오늘 켜보니까 또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랜만에 블루에티 마이크로 눈다돌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브러시로 브러시로. 오늘 영상은 제가 아직 한번도 코로나 안걸렸었거든요 전 진짜 한번도 코로나 안걸려서 제가 슈퍼면역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설마 이게 코로나인가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잤죠 제가 평소에 한 생각 없다가 주나 찢 이런거 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조심하시구요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됐으니까 걸리시더라도 꼭 아프지않게 격리생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!